샬롬 샬롬. 검수목사입니다 여기는 라스베가스입니다. 아이고, 여기 네. 라스베가스 맞죠? 아, 라스베가스 맞는데 김포인지 김포. 뭐, 라스베가스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김포? 헷갈리네. <웃음> 일산도 교 건너와서 김포 오셨답니다. <웃음> 네, 네. 우리 바로바로 <바르바랑> 건너왔다. <웃음> 아니, 아니, 톨비 내놓고. 라스베가스에요 농담 두고. 맞아요. 여기는 라스베가스입니다. 아, 아닌데, 지금 한국 시간이 12시 40분인데. 반가습니라 <웃음> 너무 반가워요. 아니, 이빨간 차를 몰고 오셨어요. <웃음> 그래서 내가 이야, <웃음> 맞아. 미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와서 저 여기 여기 건물에 미니 마켓로써졌어 아. 네. 이거 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미니 마켓은 사장님이 있습니다. <웃음> <웃음> 뻥이에요. <웃음> 하지만 이게 미니 송기사님의 차예요. 아. <웃음> 네. 타고 오아세에선물로 아, 세일 선물이구나. 네, 네, 네. 야, 근데, 따가워요. 아, 역시 어, 빨간색이, 어, 맞아요. 예, 그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고, 아, 예, 예. 사진도 아, 잘 봤더라고요. 아, 질문. 네. 웬일입니까 <웃음> <웃음> 너무 반가워요. 목사님 아, 사모님 되니까 너무 반가워요. 저희가 네. 자지도 않고 얼른 일어나서 달려왔어요. 사실 시타 때문에 네. 미니박 경사님이 한국에 온지, 네. 온지 지금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새벽님에 우리 가는 우리집에. 시간이라 싶어서 아 미니박 경장님 새벽님이 다니니까 이 시간에 일어났겠다 싶어서 전화했더니. <웃음> 빈봉사몽 좀 있었어요. 빈봉사몽은 <웃음> <웃음> 맞아요. 맞아. 옛날에는 시차를 금방 정했는데 요새는 잘안되고요 아, 그렇구나. 아이고. <웃음> 내가 사실 라스베가스는, 어, 리니 박 부부가 있어서, 에, 이 도시를 오고 싶은 거죠. <웃음> <웃음> <웃음> 아, 자기야. 너무 감사해요. 너무 사실 좋아요. 이 도시는 이한번 와봤었는데, 예, 예, 예. 만약에 바꾸에 있네요. 이렇게 그 전에는, 도박의 도시로 예배됐는데 이제는 약간 가족들이 휴양하는. 네, 그게 한1 0년 전쯤에 이라드 헤이스 쉬흥이분들이그 마음이 바뀌고 이제는 오직 노릇만 아니고 네. 가족의 도시를 만든자이라 그랬대요. 그런 거 같아요.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네, 아, 네. 그렇군요. 그 애를 많이 쓰고 있는 이유는 애들이 많이 올수 있다. <웃음> <웃음>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게 맞아요. 네. 그게 맞는데도. 네. 역시 그말 그대로 네. 죄의 도시 씬시리가 맞긴 맞네. 맞아요. 그 저기 카시이나 이런데 들어가 보면은 네. 이게 아니면 노름 뭐 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는. 사실은 그냥 지나가기만 하고 다행히 네, 네. 담배 냄새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우리는 그 분위기, 환경이 안 좋지만. 그렇지. 그래도, 그래도 여기는 어, 이 가족의 분위기나 어. 식당, 어. 뭐 쇼, 뭐 어. 이런 여러 가지. 쇼도 이제는 어, 과거처럼 네, 하지 않고, 이제는 자녀들과 함께 볼수있어서업이아주고 예, 엄청 예, 예, 많아졌어요. 예. 어. 어저께 윈호텔에서 네. 바로 이 옆, 어, 봤어요, 네, 윈호텔. 예, 예. 쇼를 예. 했는데, 예. 중간에 갑자기 쇼가 멈췄어요. 기술적인 왜?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 그래. 요 워낙 화려하고, <웃음> 네. 그래. 서 기계, 조금만 기계적인 문가면 무대가 안 올라가요. 아, 아마 아 고래가 이렇게 떠다니고 그런 쇼예요? 네, 아, 엄청 군요데도 하여튼 쇼들이 제가 요즘 그 예. 미국에 와서 예. 미국의 여러 교회들이 지교회를 운영하는 교회들이 어,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지교회에서 영상을 보는데 마치 당일 목사가 그게 와 있는 것처럼 느낌을 받는 그렇죠. 그런 네. 그 예, 예, 시스템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예, 예. 그걸 내가 배워가지고 한국에 최초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아 너무, 너무 잘, 그렇죠. 잘하는 거예요, 게 이제는 해보세요. 그, 그게 마치 그, 다, 내가 여기 설교하고 있는데 예, 예. 또 다른 지교에서는 그러면 여기 와 있는 것처럼 그러면 네. 그걸 한번 꼭 시도해보고 싶은데 아니 어, 근데 너무 어 홀로그램, <웃음> 홀로그램. <웃음> <웃음> 맞아요, 홀로그램. <웃음> 홀로그램처럼 맞아요. 오, 맞아요. 그거를 네. 제가 도입을 해야 되겠는데. 네. 왜냐면은 우리는 옛날부터 우리 성경 저 우리 바이블 프로그램도 네. 만들 때 네. 바로 그,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 만들었어요. 왜냐 인터넷으로 우리 마이블 프로그램 올렸다가 네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는 이게 인터넷으로 쏘 갖고 네. 지금. 아이들이랑 똑같이 네. 예비트 들을 수 있고, 노래들 부를 수 있고 그럼 우리랑 마, 엄청 많은 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네. 너무 좋은 생각을 합 공간적인 느낌을 받아 않는. 박사님 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걸 한번 제가... 네. <웃음> 그러면 우리 허나그램으로 네. 도와드릴게요. 아멘 아멘. <웃음> 아멘. 그 부분은 정말... 네. 제가 송교사님께서 그러는데 거기 한번 가볼까요? 그러는데 네. 네. 거기에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갔어요. 아. 예, 한번 그걸 위해서라도 꼭 다시 방문해야 될것 같아요. 아, 그럼요. 얼마에 좋을까 위치가 어디예요? 아, 그러니까 그 아니, 많은데 뭐, 어, 어. 아, 그러니까 대형 교는 다 한데요. 그러니까 애틀랜타 이쪽 때문에 메타버스, 메타버스 바로 그, 그 뜻이에요. 그게 메타버스 같은 역할인가요? 네, 바로 네, 그렇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런데 실제로 아, 네, 내 모습을 그렇죠. 그대로 그렇죠예 어, 예, 예. 영상이 그대로 나갔거든요. 예예예. 원작이야. 아, 그러니까요. 그렇구나. 예, 예. 그러니까 이 시대가 너무나 놀라운 시대가 오는 거야. 아. 특전사 그래야죠. 특전사 네, 네. 고 시작하는데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특전사, 아, 특전사 고 시작합니다. 어, 특전사 우리 고급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오, 네, 특전사 네, 기도회. 네, 그러면 네, 한 말씀 해주세요. 아니 한 말은 제가 코가 네, 있어서 불코불 쏘, 들어서 어 그렇게 할까요코불쏘기도해 예. 네. 예, 기도합니다. 샬로 네. 샬롬. 로롬샤로다한 말씀 해주세요. 로우 샤로우 샤로 어지진난 주에 제가 그 김포 영광교회 에 나가서 우리 같이 설교도 하고 이런 게 네, 은혜 받았습니다. 예, 아, 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었는데, 어 그게 목사님하고 사모님 감사하고 초대했으니까 너무 그 분위기가 좋고 네. 사람들이랑 만남 그런 네. 너무 좋았으니까요. 정말 어 한. 자리에또 멀리 가세요. 제가 또 가서 좀 설교할게요. 아, 아, 네, 아, 네. <웃음> 그거는 농담이고 네, 언제든 오시면 어, 네. 너무 좋았는데 이때 여기 열흘 있다가 목사님, 사모님들 만날 수 있도록 네. 완전히 깜짝쇼인데 네. 우리가 너무 한답고 너무 감사하대고요 여러분 거기 목사님, 사모님, 가족 또는 어, 온 세계에 나가 있는 커플소에 네. 예배 같이 나눠주는 이 선도들이 좀. 기도하시고 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묶어 있으니까 라스베가거이든 킴포이든 뭐 호주이든 어디가든간에 우리는 다한 마음 한한어 그? 생각이니까 한 뜻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항상 묶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정말 성령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소망하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특히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이 하늘나라에 이렇게 알려져서 예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응답의 역사들이, 있어요. 응답의 역사들이 네.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커플소업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특전 기도용사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이렇게 전 세계를 날아다니면서 살고 할수 있습니다. 특별히 라스베가스 신시티, 제약의 도시라고 부르는 이 도시에 미니막 지마브드 선교사님을 파송해서 전 세계 어린이들을 이제 이 바이블 스쿨을 뮤지컬로 하는 이 비전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데 더 강력하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멘, 아멘. 그리고 언제든 우리는 이제 이 인터넷 시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또 어, 직접 만나기도 하지만 언제든 어, 우리는 어, 기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어, 너무 고맙고 어, 감사드립니다 끝나, 아니 끝나기 전에 네. 제가 빠뜨린 거 하나 있어요. 네, 네. 뭐냐면요. 네. 이거예요. <웃음> <웃음> <웃음> 그하하하하 <그리수님>. 아 <웃음> 네, 감사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감사니다두분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같이 성교사님니다가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력감 아버지라며 성교사역을 펼치게 도와주시고 아, 네. 전세계 어린이들을 깨우고 살리는 일을 감당하도록 지마버드 미니박 성교사님의 삶을 축복하시고 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 네. 들은 부시옵소서 아, 네. 내가 예수 그리스마는 모든 육체 강간랑이말에 지어다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성교사님을 한번 더 찍어주세요 카메라들고 차한번 카메라. <웃음> <웃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성장하러 가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강간함 주시고 주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라며 이곳 이국과 한국을 연결하며 함께 살아가다가 주 오시는 그날 공중으로 올라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한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롬 살롬 우리 마지막으로 할렐루 네. 할렐루 Yeah, <laughs> 한번 해볼 o 요 her a c k e s <laughs> okay, j a h a l l e l u j a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l l o s o o o o o o o s o o o o o o o o o y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y o